너 죽어있어?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자 일단 내 생각엔 말이다 너의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도 얘기 좀 하고 어? 친구들끼리 싸움박질하는 것도 뭐냐 원래 들다 봤으면 가난 오늘 정말 바쁘단 말이야 저기요 저, 구해 들어오신 건가요? 말이 없어요 오얘 잘생겼다 최수영 잠깐만 지금 구하고 있는 애들이 아까 누가 노트에 적어놓은 이름이랑 비슷한 거 같거든요 학생을 1층으로 데리고 와줘 한명 남았어요? 세 명이라고 그랬거든요해수 형이라고 했나? 다른 애들은 못 봤어? 여기는자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도움 될 만한 거 없어. 일단 방어셔터 열쇠면 제가 갖고 있어요 부당으로 가는 길이 맨날 그걸로 막혀있어서어 뭐야? 왜 그러는데? 아 잃어버렸대! 아잘 노르시구만 빨리 나머지 한 명을 더 찾아야 하는데 상담실이라 거기다가 열쇠를 흘리고 왔다 이 말이지 빠르게 다녀는 오게 어때? 제 시간이 없어 너가가 야 이젠 내가 여기 좀 있자 너 여기 맨날 여기만 나 여기 네가 혼자 지키고 나는 맨날 싸돌아다니고 어, 어 열쇠 열쇠 사층 방화셔터 열쇠를 얻었다 빨간색 배전함 자 이제 빨간색 배전함 이거는 이제 아주 쉽게 풀죠 이제 어렵지 않지 음. 아 됐다 오이 아나 이거 너무 잘하네 이거내 게임이네 사진조각 뭐야 오늘 새벽 1시까지 학교로 와라 와 분명히 돈도 가져오라고 했을텐데 지갑은 가져와 놓고 돈이 없다는 것도 뭐야 재수없는 흑백사진뿐이잖아 누구야 이 남자는 이제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 아 너무한데 아무리 봐도 눈에 띄는 문서 파일도 있다 1998년 땡땡 중학교에서 3학년 1반 학생 간 유혈 다툼이 발생했었으나 학교 측에서 은폐한 것으로 보인 보이... 피해자에게서 두 군데 절상과 다섯 군데 타박상이 관측되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기사에 초안을 작성하여 퇴고 중이 학교는 진짜 문제가 많은 학교네 여기서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찼습니다 옥상이다 누구세요? 땡땡땡 학생 아버님이라고 하셨죠? 앉으시죠. 그래서 우선 모셔온 까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하게 지내라고만 하기엔 통제가 너무 힘듭니다. 한반에서 만난 학생들을 풀을 생각하면 일일 통제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릴 건데 이번에 학교에서 별관을 새롭게 짓게 되었습니다. 교육문화청 지원으로 별관의 시범적인 특수학급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땡땡땡 학생과 비슷한 인원으로 구성될 건데 이쪽으로 편입 신청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럼 추후 자세한 내용 가정통신문을 통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짓거리는 더럽구만 보다 저 양반은 대낮부터 이렇게 술을 마시고 다니냐? 참네 어? 뭐가 열렸어요? 별관 방범 셔터 열쇠를 얻었다 어? 전화 왔다 상담실에서 열쇠는 찾았나? 아 그런 사정이 있어 결국 나머지 한 명은 본관에 없는 것 같으니 별관을 가야 한다 이건 별관은 이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지만 어쩌겠나 우리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별관 통로가 본관 2층 우측 복도 쪽에 있었다 행운을 비... 그... 저거 말고도 비밀번호가 있었는데 확인을 해볼게요 화이트보튼 무언가 붙어져 있 주문 제작형 방범 셔터 납품 확인서 자물쇠는8425 8425? 8425입니다 종이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일부 학생들이 잠궈둔 별관을 몰래 열어서 들어가는 일이 적발되었습니다 왼쪽부터 각각 2, 3, 4씩 올려놓았으니 2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9, 6, 5, 9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푼다 아, 안 아, 넣어놓 9, 6, 5 번호는 풀었지만 완전히 해제하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다 열쇠는 또 여기 있지 자 아, 저장했으니까 오른쪽 가볼게요 오 사탕 냠냠 좋아요 냠냠 땡땡 학생 특수 학급권은 제가 잘 처리했습니다 안에서 겉돌거나 소란스럽게 굴던 녀석들만 골라 넣어뒀으니 당분간 면학 분위기가 방해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수고 많았네 머릿수는 이제 다 채웠으니 포한도는 꺾고만 어떻게 얻어낸 돈낸 사업인데 건물까지 다 지어놨는데 필수순 없지 않나 이 못된 자식들 뭐야 이거 보라, 주황, 빨강, 노랑, 초록. 휴대용 게임기, 비디오 테이프, 강당, 도서관. 여기가 강당이었죠? 빨간색 강당, 빨간색이었어요. 야, 나머지도 어디 갔어? 모른다고? 그럼 찾아와야지. 너네들은 친구들이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냐? 아, 청소하는 소리구나. 게... 와 뭐야 아 청소하는 소리가 아니라 쟤 움직이는 소리였어 뭔가 떨어져있다 마스터킥? 좋아 흥미로운 문서가 출력되어 있다 1998년 자율혁신학교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땡땡중학교 별관 건축기획서 9월내로 준공하라고? 어? 버스트 어, 찢어 찢어 토끼 죽어 어 괴물들이 날 쳐다보고 있어 하게 1/3로 나눕시다. 와 빼돌렸네. 이거 심지어 원가절감에서 빼돌렸네? 학생들이 쓰는 건물인데? 와 이거 학교 가 완전 쓰레기다. 테이프가 사진을 찾고 있나? 책상 위에 포스터들 보이지? 어딘가에 남은 다섯 개 전부 없애버려. 보는 것만으로. 어 찾았다. 마지막 포스터를 뜯었다. 어 사진 조각 4번을 얻었다. 마지막 사진 조각이에요? 오늘 새벽 1시 학교로 와라 분명히 돈도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지갑은 가져와 놓고 왜 돈이 없다는 건또 무슨 소리야 대수 없는 흑백사진뿐이잖아 누구야 이 남자는 어, 그 사진을 찍지마 아니야 쟨 니가 무서워 보여? 얘도 계속 그럴 수 있나 볼까? 어? 야야 어? 야, 이거 진짜 죽는 거 아니겠지? 모르겠다 일단 나가자 와짜 못됐다 4층이잖아 공통장 창고에 있었잖아 저렇게 되고 나서부터 이 저주가 시작된 거구나 좋아요 인과율 인간과 신의 세계에는 연결되어 있고 인간과 신의 세계에서는 이런 모든 일은 서로 간의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행하는 모든 일에 신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이를 알기는 쉽지 않다 귀신을 볼수 있는 자들 몇명이있보 사리실 열쇠 잠깐만요 여기가 뭐야? 와! 아, 뭐야! 아, 저거 뭐야! 들어가 와씨 와씨 와 진짜 징그러워 저거 이거 게임이 진짜 이? 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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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경하다가 봤어 와, 드러 어, 이쪽으로 가면 나못 찾을거야 어, 나여기있다여기있다여기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피했어요 피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와 진짜 저게 다가 끼구나 와 진짜 너무 더럽다 아 계속 뺑뺑 도는데요 비디오 테이프가 어디있어 아 뺑글뺑글 도는게 너무 어 뭐야 남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약속했으면 빨리빨리 빨리 가져야지 이... 넌 1학년때부터 항상 이런식이었어 2년이 넘도록 바뀐게 없다고 야 최혁선생님 너네 찾는다 빨리 와라 아 진짜 못됐다 오늘 새벽 1시 학교로 와 그때까지 오면 나는 진짜로 죽는 아 진짜 못됐다 어? 야 일어나봐 어? 오! 오!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아씨 말했잖아 사념일 뿐이라고 가반차 할수 있는 게 없을 텐데 아 그래도 도저히 혼자 냅둘 수 없다 이건가? 눈물겹네 정말 난 니가 고통받는 게 너무 좋았거든 나쟤 죽여버릴 거야 좋 비디오 테이프 본관 교무실로 찾아와라 책상 위에 본관 교무실 냠냠 어, 야 근데 이거 이제 구독기맞으면서 다녀도 될거 같은데? 본관 교무실로 오라 그랬어요 약간 비디오 테이프 특수학급을 찾아야 되거든요 의실의실에서 A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3, 1. 1이었어요, 방금? 주황색깔 1? 그러면 이제 저 특수학급을 가면 되거든요? 특수학급 찾았다, 찾았다. 6이다, 6, 6, 6. 특수학급 6. 본관 교무실 본관 교무실 가려면은 여기 나가야 되거든요 야야아 아! 노란색이 이것 말고 없거든요 아이 숫자가 뭐지? 아무리 봐도 얘 말고는 없는데 리로케이션을 자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이것은 추상적인 그림입니다 숫자를 표현한 거고요 이것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6이요? 6. 와! 나 어떻게 맞추셨어요? 아! 뭐야! 쌍화 셔터 열쇠를 획득했다 음. 별일 없었으면 좋겠군 별거는 너무 떨어진 곳이라서 말이지 그 친구는 찾아냈어? 없다고? 뭐 어, 말고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어딘가 엉뚱한 곳으로 연결돼 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휘말렸을 수도 있지 와... 잠깐만... 보자! 그래.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안 보여, 안 보여. 아, 거미, 거미야, 거미자 ᄉ 좋아, 마지막. 방어셔터. 오픈. 불길한 예감이 된다. 가보자. 가겠습니다. 어, 저기요? 사람이 있는데요? 다쳤어요. 살려줘. 나도 살려줘. 야. 아, 뭐야. 시간이 없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누구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유를 얻는 거야 300년을 지어온 게 북구덩이에 천 얻는 게가장키나요 그게 이게 지긋지긋하다고 이런 공간이 열리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야 와 우와... 방해하지 말라고? 아무나 도와줘 장... 가자 자와 뭐야 색상에 사진 조각들이 흐트러져 있다 옆... 아직 공간이 오염되어 있어 지갑을 빼앗겼다. 안에 있던 할아버지 사진도 찢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 사진은 아주 오래 전 엄마가 줬던 사진이다. 이란 할아버지는 사진이라는데 젊은 모습이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치지도 않는다. 당신을 은연중에 도와준 메시지들 알지? 재밌는 녀석이야. 완전 설득했다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따위 장난이라 치면서 날 죽였잖아. 내거야와 잠깐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 뭐야 으! 끈질기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건 더이상 잃을게 없는 사람이 됐는데 그걸 간과하고 있었어 이건 딱히 내가 준비한건 아닌데 헤비닛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다른 안뇽? 아니면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준석이라는 것 그것도... 아니면... 어? 됐어? 되게 중요한 건 이딴 게 아니야. 어! 어이야! 도망가 도망가! 드런치! 도망가! 아 목이 너무 아파요! 도망가 도망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야, 도망가 도망가! 아뭐 저렇게 빨라 도망가! 도망가! 알았어요. 어 여긴 어디야 돌아가자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좋아요 야 임준석 3학년 4반 야구부 이지혜 최수영과 친한 사이 그 들과 오늘 오늘 새벽 이 학교로 왔다 제 말이 틀려? 마마 맞아요 따라와 왜 저러 왔다 아슬아슬했군. 더볼건 없으니 이제 모두를 밖으로 나가볼까? 이런 곳에 오래 있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 말이야. 운동장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학교에더볼일 있으면 빨리 끝내보도록 하고. 근처에 내가 없으면 실수의 세상과 연결이 서서히 약해질 것. 아까 올라가서 쪽지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거좀 확인해보러 갈게요. 이거. 사진 조각들을 이어붙여 사진을 복구했다. 작은 사진을 얻었다. 잠깐만! 1950년 나의 모습? 내 모습?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모습이라니? 나가자 솔직히 조금 무모하다 생각했는데 잘 풀려서 다행이 그럼 우리 계획의 마지막 종집으로 찍을 차례인가? 난이 녀석들을 집에 돌려보내야 자네는... 아직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그 자식들이에요. 범인은 그 자식들이에요. 여기였던 거 같아. 아, 여기였어. 내가 말했잖아. 안 가져오면 죽는다고. 끝까지 말을 안 하네. 아파서 소리 지를 줄을 알면서. 근데 얘숨 쉬는 거야? 그니까 얼마나 여우 같은데 연기하는 거야. 빨리 나르긴 해. 우리 아까부터, 같은 공간 돌고 있지 않아? 왜 네,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지? 뭔가 이상한데? 야기들아! 정말로? 네! 저희 말고 더 없었어요 그래 알았어 마좀 대박 도장 네. 찍어야 하니까 그런데 토장은왜 찍는 거예요? 이게 예, 일증표 예, 네, 예, 특별 관리표시 같은 거이 앞에서부터는 따라갈 수 없어 이 예, 각자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라 내려왔다 이제 정말다된 것이겠지요 걱정마 은혁서는 이제 죽어서 명부에 가게 되면 절대로 사람치고 와, 시꾸러 게임 하면서 이렇게 소름 돋는 거 처음이에요. 아, 진짜, 시꾸러 게임 하면서 소름 쫙 끼치고 이렇게 재밌던 거 처음인 것 같아.